자 이어서 이제 나레이션을 와라발라라라 한번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직접 여기다가 더빙하듯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주므로써 엑스 어, 다리와 골반 교정에 효과 있는 운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어, 뭐 제가 원고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사운드 넣을 때 아시겠죠? 대메뉴에서 오디오 눌렀죠 자 오디오에 여기는 bgm을 넣는 거였고 편집 효과는 나중에 이제 자막을 때 한번 써볼 건데 여기는 효과음 들어가요 띠 하는 뭐 그런 소리 넣는 거고요 사운드 추출은 다른 영상에서 부터 소리만 떼서 쓰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음성 녹음 이걸 쓸 겁니다. 자 얘를 눌러 주시고요. 지금 제가 폰으로 녹음을 할 건데 제 목소리가 그대로 여기에 실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노트북 소리하고 이렇게 막 있어서 하울링이 아마 생길 것 같은 좀 불안한 감도 있는데요. 자내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넣을 거냐 한 여기서부터 넣어볼까요? 여기서부터 자 넣을 건데요. 동작 시작하죠? 자 거기서부터 먼저 넣어볼게요. 자, 그리고 중간에 요 탭하여 녹음 있죠. 이거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목소리가 들어가요. 손 떼면 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거걸할 때는요. 누르고 한 0.5초쯤 있다가 말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말 끝날 때는 말다 끝나고 약간 기다렸다가 손 낸, 손을 빼버리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목소리가 좀 잘려요. 자 일단 눌러볼게요. 터치하시고요. 이번에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이거 <웃음>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허용.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.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줌으로써 X다리와 골반교정에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.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오글오글하지 만들어 볼게요. 체크. 자 앞으로부터 살짝 데껴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.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주는...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어갔어요. 근데 너무 가까이 돼서 소리가 좀 세게 들어갔는데 한요 정도 주시고 파열음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목소리는 더 재밌는 기능이 하나요. 그이고 끊겼다. 다시 연결! 됐어요. 자, 아이고, 또 끊겼다. 연결! 케이블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. 미안해요. 이거 편집 나중에 안할 겁니다. 귀찮아서. 자, 여기 목소리를 터치를 하시고요. 밑에 보시면 음성 효과라고 있어요. 몇 가지 없기는 한데 되게 재밌어요. 눌러보시면. 자, 여기 중원이 있죠. 약간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. 자, 바람직. 이게 더 보이스피싱 같네요. 높음. 하여튼 이렇게 목소리를 변조해서 쓸수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속도도 이게 목소리가 약간 변조되는 효과가 있어요. 말을 조금 빨리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1 3 배, 4배 정도 올려주잖아요. 드러버입니다서벅지쪽을이고 골반의 안정성을 으써뭐 이렇게 되죠.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음조 부분이 있죠. 요거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. 블로그입니다. <목소리도> 서럽지 <목소리도> <더듬지 않도> 그만해. <목소리도> 자, <웃음> 자,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변조할수있는데요 전부 좀 이상해요. 그래서 일단은 1.0 <목소리도> 같이 원래대로 <이번에 목소리도> 올려놓고요. 됐어요. 그다음에 음 음조 분들이 <목소리도> 만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속도 어, 1.0 야, <목소리도> 아이고 이거 또 1.0. 어,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? <목소리도> 금속 효과를 지금 안꺼놨죠목음이 그대로 돼 있네요. 다시 없음이라고 할게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프레입니다좀 아, 시끄럽죠. 자 볼륨 눌러서 이거를 한반 정도.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아 그래도 시끄럽네. 입니다제 목걸이가 이렇게 시끄러운가? 볼륨 더 줄이.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리프티드프레음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안쪽을 이완시키고. 후반의 안정성을 증진해주고 뭐 요런식으로 목소리를 후반에 넣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재밌는것 같아요 그죠? 요런 기능도 다 들어가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사운드에 대한 것들은끝났거든요 이제 마무리는 뭐 할거냐 하면 자막을 적당히 한번 넣어보면 그냥 뭐좀 볼만한 영상이 하나 나올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기본이고 여기다 양념을 좀더 촥촥촥 치면 색감 보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펙트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좀더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조금 쉬었다가요. 한번 영상에서는 이제 자막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안녕!